자,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준비해서 텐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모델의 실제 내용이 되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드는 작업인 핏을 할 겁니다 또는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러닝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모델에게 피트 하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 코드를 전달하는 거예요. 자 이때에 몇 번을 학습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에폭입니다. 저값을 지정을 하면 저 값만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 한번 지워가면서 피팅 작업을 해봅시다. 자 모델에게 피스를할때 원인과 결과를 준다. 자 그때 이제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데요. 저 파라미터는 몇번 학습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공부할 때한 번에 공부 못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몇번 반복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epoch라고 하는 저 값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반복적인 학습이 다 끝나면 즉 100번의 학습이 끝나면 이 den의 입력값으로 전달한 함수를 TensorFlow.js가 실행하도록 약속돼 있거든요. 그럼 여러분은 이 안에다가 학습이 끝났을 때 해야 될 일을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뭐한 거죠?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살펴본 거예요. 역시나 축하해야죠.